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향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 어떻게 얻을까 해요. 사실 타로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보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종 연애운 말고도 이런 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타로를 뽑아 보려고 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이 있어요.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분은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사람, 내가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첫 카드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카드부터 보실까요? 이 카드를 보시면 어떤 기사가 말에게 물을 주고 있죠? 그런데 한 손으로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1번 분은 향해할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다음 카드들에서 자츰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듯이 기사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어떤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야할 곳 해야할 곳이 있는데 지금은 잠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카드가 잠깐 지적해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카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카드의 의미가 좀더 분명해지는데요. 여기서 볼수 있듯이 어떤 두 남녀가 막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입맞춤을 하려는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랑의 행위일 수도 있죠. 누군가와 첫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 볼까요? 어, 어떡하지? 어 라고 둘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더는 아무 진전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꼭 그게 입맞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한순간에 좁히지 못하면 그 상태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것처럼 당신은 안전하니 좀더 나아가라 혹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컵이 9개나 존재하고 있죠 여기서 보듯이 컵의 감정은 이미 충만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이미 주춤거리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보여요 그래서 카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조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 카드에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 카드에서 여인이 어떤 장소를 향해 뛰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트를 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았다면 만남이라든지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 혹은 뭐 이른 저녁보다는 해가 저물 시간이나 밤 그런 시간쯤에 이 사람과 만남을 가지면 좀더 만남이 로맨틱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기 장애물 혹은 사랑의 라이벌 자리에 이런 어린 컵의 시종이 나왔어요. 이 분은 어쩌면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시종카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건 아니고 아 눈길이 좀 가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1번 분에게 어, 1번 분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1번 분에게는 컵이 9개나 있거든요. 다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더구나 카드가 말하기로는 1번 분은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어떤 여인 혹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번 분은 지금 가진 것이 많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1번 분이 이렇게 스스로가 만든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꽁꽁 묶인 채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의 거리를 먼저 좁혀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까지 볼게요 오라클 카드에서도 당신의 힘을 믿어보라고 하거든요 지금 1번 분은 그분의 마음을 가져올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겁이 나고 두렵고 조금 망설여져서 이렇게 말에게 물을 주며 조금 멈춰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1번분이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점꼭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전체적인 카드를 본제 감상으로는 이번 분과 마음을 얻고 싶은 상대방의 사이에는 한 걸음이 남았을 뿐 이미 많은 걸음을 걸어온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한 걸음과 여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다림은 같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땅 속에 묻혀있는 펜타클이 있죠. 기본적으로 펜타클은 완드처럼 어떤 빠른 움직임보다는 약간의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2번 분을 위한 여러 사랑이 준비되어 있고 2번 분은 이제 약간의 기다림만 있으면 이 주화를 땅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남성이 여성을 위해 구애하고 있고 여성은 발코니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이죠. 여인이 내려와서 문을 열지 않으면 저 남자는 여인을 만날 수 없고 여인 또한 남성을 만나려면 본인이 내려가서 문을 열어야, 열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이라는 게 뭘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은 아마도 어떤 결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번분이 이분과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구애의 행동 혹은 유혹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의미보다는 의미 이번분이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집이 이번분의 마음의 집이라고 생각해보죠.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열어야 하고 내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 또한 온전히 가질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 분에게 필요한 한 걸음은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카드를 보시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열린 문 뒤에 이번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열린 문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컵 에이스 카드 넘쳐나는 감정과 어떤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결국 제가 아까부터 2번 분과 2분 사이엔한 걸음이 남았네요 라고 한 것은 사실은 2번 분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2분과는 잘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컵 10의 카드도 나왔고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의 메시지죠. 과연 2번 분이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상대방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나머지 세 카드의 의미도 마저 들려 드릴게요 일단 이분과 과거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 하셨다면 그 상처 또한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분이 결코 나의 상처를 그저 잊고 앞으로 나아가서만 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번분이한 어떤 실수나 상처나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을 즉시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리딩을 보면 이 연애 혹은 이 사람을 얻기 위한 과정은 상대방 분 보다는 이번분의 결정에 따라 있어요. 제가 보면 상대방 분은 이미 어느 정도 이상 이번분을 좋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분이 이 문을 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 카드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해요 내가 또 성처받을까봐 이 문을 열면 거기에 무서운 것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타로카드의 조언카드로 승리카드가 나왔죠 월계관 카드예요 당신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방법을 묻는 타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미 방향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고 이번 분이 마음의 결론만 내린다면 그 일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라클 카드를 뽑고 조금 놀랐는데요. 오라클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분 당신에게 온 기회를 받아들이라고 해요. 이 모험에서 결국 새로운 세상이 태어났거든요. 이 카드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은 거기로 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두려워 보이지만 결국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나은 세계가 이번 뿐 앞에 펼쳐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을 열어도 좋을지, 닫아야 할지, 그건 이번 분 마음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은, 3번 분과 3번 분이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사이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물 카드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이는 인물 카드만 세장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인물 카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고 어쩌면 동호회 혹은 친구 사이 CC처럼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이인 것 같아요 소개팅이나 어떤 만남처럼 단 둘의 만남보다는 여러가지 사람들이 얽힌 관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거기서 상당히 빛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주 재미있고 이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면 나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번분은 이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 그래서 때때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라고 돌이켜볼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보여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구설수 자체는 피해갈 수 없을 걸로 보여요.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는 사이에 워낙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을 지켜보는 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걱정이 많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대시한다고 이 사람에게 좋은 티를 낸다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 자체가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원한다고 표현하면 갖게 될 것임을 이 카드가 넌지시 의미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 사람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이 사람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텐데요 그때 자기 마음을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감춘다면 이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워낙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을 익숙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다 가까이 완벽하게 다가와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애물 카드로 승리의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개선 장군을 한번 생각해봐요.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있죠. 그만큼 이 사람을 우러러보는 사람 혹은 이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시선이 상당히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 대해 기본적인 호감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좋다는 거죠.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아닌 원즈 에이스 카드가 나왔으면 다가가서 표현하세요 라고 했을 텐데 이 카드는 물의 정수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우리가 물속성 이런 성배가 나오는 카드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예술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카드기도 하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진실하고 순수한 어떤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뭔가 세련됐고 좀 고수 같고 약간 유혹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 방식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드러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꼭 말로 너를 좋아한다거나 사귀고 싶다거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는 어떤 사진이나 댄스 동호회라면 어떤 춤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예술적인 어떤 재능을 드러내는 어떤 작업물이나 나의 마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예술적인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때로는 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온 걸 보면 3번 분에게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어딘가 사람들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를 살펴봤는데요. 오라클 카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보내는 시그널을 잘 알아채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볼 때는 지금 당신의 예술적인 감성 같은 것들이 빛날 수 있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굳이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아름다움, 나의 재능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시면 이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좀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하시고요. 하지만 이 사람과의 만남이 그것들을 보상해 줄 만큼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은 제너럴 리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리딩이 맞지 않으시면 잊어버리시고 만약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시면 그때 귀 기울여 드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리딩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구조 자체가 저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낮게 하기는 해요. 어떤 선택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보시면 투스워드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온 걸 보면요.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이미 어떤 좋아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지금 사범분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요. 지금 결혼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사실 이세 장의 카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카드인데 이미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이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이 카드만 나왔을 때는 이미 성공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음에 나온 카드가 달 카드거든요.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처럼 이 카드는 어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좀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온 카드가 바로 검두 개의 카드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의 그림으로는 조금 이미 전달이 안될 수도 있지만 밑에 이 카드를 보시면 여인이 안대를 감고 두 가지의 검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안대를 풀고 한 가지 검을 선택해야 해요 나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 경우는 내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고 상대방이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의 키는 내가 쥐고 있으므로 언제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 관계 장애물 카드로도 수학의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이 많은 장물들을 살펴보는 남자의 표정에 집중해야 할것 같아요 결국은 어디 한군데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도 지금 사번분에게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고 사번분도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달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두 분은 이성적으로 몹시 끌리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카드는 교황의 카드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만 알수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우리 둘만 공유하는 비밀 혹은 우리 둘만 공유하는 진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사이의 어떤 친밀감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검두 개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정리하게 될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 카드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주는 감정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라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지금 4번분이 느끼는 이 감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4번분이 하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오라클 카드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4번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여러모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조금 마음 상할 수도 있는 리딩이라 조심스러워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꼭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은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카드의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5번 분이 어떻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스킨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어떤 성적인 아주 적극적인 스킨십을 이야기하진 않고요. 단순히 그 사람과 스치는 것 혹은 손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내가 상대방과 이런 스킨십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것만 나, 나와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5번분의 마음에도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음으로 나온 카드는 이렇게 여행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정류장이 있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항상 조금은 불안하기도 해요. 기쁘기도 하지만 장밖에 보이는 낯선 풍경들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도착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곳이 올바른 정류장이라면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에서 나와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무엇일까 하니 감성이 풍부한 어떤 왕, 어떤 남성, 어떤 상대방이 서 있네요. 결국은 내가 이 사람에게 좀더 다가가고 어떤 스킨십을 하고 어떤 육체적인 접촉 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불안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 뒤로 감정적인 것들이 좀더 발전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서 조언 카드, 지금 5번분에게 힘을 줄수 있는 카드로도 자신감을 가지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5번분이 걱정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만약에 어떤 경쟁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처럼 져서 사라질 거예요. 보시면 이 남자가 여러 남자들을 다 무찌르고 있죠? 어떨 때는 제가 이 카드를 패잔병의 카드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장애물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번분의 경쟁자 혹은 지금 5번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 곧 사라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좋은 카드로 바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 카드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상처들, 아픔들, 5번분의 불안을 만든 어떤 과거의 일들은 이제 끝난 일들, 이미 이 여왕이 왕좌에 앉은 시점에서는 종료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5번분에게 과거에 어떤 아픔이나 슬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지난 일이니 이제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가 의미하듯이 5번 분은 새로운 세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바른 정류장에 내릴 수 있고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 중요한 건이 정류장에 가려면 내가 일어나서 움직여야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아주 정직해지는 것이 결국은 그분과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떤 카드들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지금 5번 분에게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의 불안감을 몰아내는 것그 자체인 것 같거든요. 오라클 카드도 보시면 여러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슬프고 걱정되는 것들도 한 가지 관점에서만 그 일을 바라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은 과거의 어떤 일과 완벽하게 같은 일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걸 지켜보시고요. 거기서 내 불안을 걷어낸 아주 현명한 답을 얻어낼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